구독자 여러분 드디어 다녀왔습니다 여기 가려고 두번이나 헛걸음 했는데요 드디어 세번째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캠핑가이닝 전문채널 빵이네TV입니다 오늘은 기가 막힌 양구 맛집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양구 서포터즈로 활동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양구 가볼만한 곳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원래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맛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방문했을 때는 월요일에 갔더니 휴일이라서 허탕쳤고요. 두 번째 갔을 때는 2시가 넘어서 문을 닫는다고 못 먹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양구 여행이고 뭐고 일단 먹어봐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맛집은 양구 옥천식당입니다. 양구 옥천식당은 강원도 양구군 양구 중앙길 68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양구 중앙시장 내에 있습니다. 시장 안에 있는 식당치고 아주 깔끔한 외관입니다. 외관만 봐서는 마집 포스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 일단 메뉴판 보시죠. 메뉴는 단두개 식사는 딱 하나만 가능합니다. 바로 8,000원짜리 내장국밥입니다. 옥청식당이 엄청난 게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후 2시면 영업이 끝나는데 포장조차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포장하면 고유의 맛을 느끼지 못해서 그러지 않을까 하는데 이건 영업에 대한 명확한 철학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쨌든 식당에 가면 딱 하나만 물어보십니다. 몇 명이냐고 말이죠. 그리고 단일 메뉴라서 식사도 금방 준비가 됩니다. 빨간 국물에 밥이 말아져 나오는데 그렇게 뜨겁게 끓여서 나오는 국밥은 아닙니다. 토렴을 해서 내주시는데 맛이 아주 정말 아주 끝내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돼지 머리 고기보다는 내장을 좋아하는데요 제 취향에도 아주 잘 맞았고요 조금 더 시원하게 먹으려고 청양고추를 좀 넣어서 먹었습니다. 살짝 칼칼하면서 시원한 국물 맛이 아주 기가 막힌데 빨간 국물이지만 아이들이랑 같이 가면 맵지 않게도 가능합니다. 이거 안 맵게도 되나요? 예, 안 맵게도 돼요. 어, 애들 먹을 수 있어요. 예, 예. 어, 저는 개인적으로 쟁반째 가져다 주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개인이고 단체고 간에 맛이 너무 좋아서 이런 개취는 바로 용서가 됩니다. 간은 같이 나온 새우젓으로 하면 감칠맛이 우러나와서 더 맛있고요. 오만상 쓰면서 먹는거 보이시죠 제 맛있을때 표정입니다 혼자 먹으러 가서 구독자님들께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촬영하라 먹으랴 정신없었습니다 양국 옥천식당은 단연코 제가 먹어본 내장국밥 중에서 가장 맛있었습니다 t h a n k y o u 오늘 아까 9시에 왔었는데 좀 늦게 오셨나보네 아니 9시에 열었는데 아 그래요? 네홉시한 2분 정도? 아 1, 한분요로부셨님요아 그 알겠습니다 네. 양국에 가시면 양국 옥천 식당에 꼭 가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양국 옥천 식당은 월요일은 휴무고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영업을 하고요 주말에는 1시간 빠른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영업하니까 영업시간 꼭 참고하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시에 들어가도 안됩니다. 2시면 문을 닫아요.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